주식투자 파이썬 써먹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380개의 수많은 페이지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코드를 짜서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불러와 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게으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해보고 어... 자 df인데 어 얘... 헤더 있잖아요 헤더 정보를 그냥 따로 어디다 저장해 놓고 그냥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그 페이지 1만 딱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하나 딱 불러와 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일단 지금 상태에서 부실을 하고 여기 헤더 정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헤더 정보만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 값도 안 들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추출해놨던 헤더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어, 넣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빈 공간에다가 페이지 1부터 쭉 2, 3, 4 해서 380 페이지까지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코드 짜는 거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df.columns를 뭐 여기다가 넣을게요. c o l s 라는조정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헤더가 어, 멀티인덱스 형태로 이렇게 딱 저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변수 cols에. 그러면 df 이름 또 쓸게요. 다 써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df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면 헤더 정보만 있고 이 내용물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1부터 2, 3, 4, 쭉 해서 380까지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온 다음에 이렇게, 전환키를 하고 반복게으로바꿀게요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하나하나 불러올 때마다 df를 pd-concat 어, 이거는 그 어떤 명령어냐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하면 얘를 이렇게 척 붙여줍니다 이쪽 방향으로 붙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쪽 방향으로도 붙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승략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현재 df라는 데에는 그 패더 정보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한번 f o 비 l o o p 이돌때 받아오게 될 df s i n 에는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여덟 개의 행이었죠. 여덟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그러면 얘를 이빈 데이터랑 척하고 붙이면 이 df에는 첫 번째 페이지의 정보가 이렇게 여덟 개가 딱 하고 안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df가 한번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 업데이트된 df의 페이지 2를 그리고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또돌때 페이지 3을 이렇게 쭉쭉쭉 붙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긴다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 자세가 긴것 같은데 좀 df와 df-single 이렇게 하면 아마될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고 df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아, 네잘된것 같죠? 왜냐하면 df는 여기서 빈 데이터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리고 df 싱글이 지금 이첫 번째 페이지니까 df와 df 싱글이 딱 붙여져서 df에 다시 저장이 된거예요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짠 해서 df는 다시 이제 빈 데이터 프레임으로 덮어쓰어 졌고 얘를 실행시키면 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될 텐데 제 예상에 이거 아마 한 페이지에 1초씩은 걸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국이라서 dqdm을 이용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근데 이렇게 쓰시면 될 정도로 간단한데 한마디로 프로그레스 바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반복문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완성되고 있는지 프로그레스 바가 나와요. 자 그러면 실행 시키기 전에 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DFSingle 아까 전에 불러왔던 거 보면 얘 지저분 하잖아요. 여기 그럼 얘 그냥 어, 날려버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dropNA라고 하시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불러온 거에 d r o p a t e 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널 값들은 다 없는 상태로 값만 있는 애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터레이션인데 그러니까 1초에 한 for o l o p 씩 돌고 있다는 거예요. 즉 381이니까 한 6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영상을 좀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린 뭐, 거의 10분이나 걸렸네요자 드디어 됐습니다 자잘 됐나 볼까요 자첫 번째 행은 오늘 거고 쭉 해서 네 매일매일 차곡자곡 돼서 자 2005년 1월 3일 것까지 기다린 끝에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이 저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 이거더 빨리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인덱스가 조금은 뭐 굳이 10위 뭐 했다 또 다시 0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리셋을 해 주겠습니다 리셋. 딱 쓰. 그리고 그냥 없애 버려야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스라는 걸 넣으시면 그 리,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스스로 그냥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킨 다음에 디버를 확인하면 자, 인덱스가 0부터 쭉 해서 3000몇 가지 잘 매겨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의 3800개에 해당되는 이 행을 한 번에 파이썬 코드 몇 줄로 딱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 시각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제별로 좀 끊어서 하는 게 좋을 테니까. 자, 테이블 받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됐고, 파워포인트로 잠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